안녕하세요 이번 손대리의 요리탐구생활에서는 제육볶음 레시피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가지 레시피를 비교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버전은 가장 일반적인 레시피죠 고기를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 놨다가 볶는 버전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양념이 타지 않는데 주안점을 두고 고안해 본 방법입니다 양념의 일부로만 생고기를 미리 버무리는 버전인데요 이건 중식요리 레시피를 조금 참고해 봤습니다 중식 요리에도 볶음이 많잖아요 보면 양념의 일부만 써서 고기를 버무려 놨다가 나중에 볶으면서 남은 양념을 추가하는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황태 양념구이나 더덕 양념구이 육 같은 경우에도 참기름장으로 초벌을 하고 고추장 양념을 발라서 재벌을 하는 형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육볶음도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스의 3분의 1만 활용해서 고기를 버무렸는데요 타기 쉬운 고추장 같은 경우는 전량 나중에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버전은 고기를 데쳐낸 후에 양념에 버무려 놨다가 굽는 버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기 잡내가 조금 가시고 고기가 조금 익은 상태에서 볶게 되기 때문에 양념이 타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실제로 해봤을 때 버전별로 어떤 맛의 차이가 있고 어떤 게 가장 맛있었는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이 안 들어가는 버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고추장을 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추장을 제외한 양념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손질해 줄게요. 고기는 목살로 준비해봤습니다 먹기좋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아까 손질한 고기를 3분의 1씩 나눴고요 3번 버전의 고기는 레시피대로 살짝 데쳐냈습니다 끓는 물에 아주 살짝만 데쳐내서 속에는 핏물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각각의 양념장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다 버무렸는데요 어, 여기서부터 고추장 양념의 생고기를 버무려 놓은 것그 다음에 고추장을 제외한 양념의 3분의 1을 생고기에 버무려 놓은 것 이제 남은 양념 플러스 고추장은 나중에 볶을 때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살짝 데쳐낸 고기에 고추장 양념을 버무려 준것 이렇게 뒀다가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리는 동안 파와 양파를 손질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손질하고 뒷정리를 했더니 어느덧 30-40분 정도 지나서 이제 고기들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버전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자면 이게 일반적인 버전 고추장 양념을 미리 버무려 놨다 볶은 버전이고 이게 고추장을 뺀 양념의 일부만 먼저 버무려 놨다가 볶으면서 고추장과 나머지 양념을 넣고 볶은 버전이고 여기 세 번째 버전이 살짝 데쳐낸 후에 고추장 양념을 버무려 놨다가 볶은 버전입니다 음딱 보기에도 느껴지는게 아무래도 고추장과 양념을 마지막에 넣은 2번 버전이 가장 촉촉해 보이고요 어, 3번 같은 경우는 살짝 탄 자국이 보이죠. 오늘 시간을 거의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1번은 타진 않았는데 3번은 탔어요. 확실히 한번 데쳐내다 보니까 더 약간 건조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는 1번, 2번, 3번 순으로 괜찮았어요. 판단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촉촉함과 맛입니다. 첫 번째로 촉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촉촉한 정도는 아까 육안으로 보고 말씀드렸던 것과 순위가 동일했어요. 2번이 가장 촉촉했고 3번이 가장 뻣뻣했어요. 아무래도 2번 같은 경우는 고추장 양념이 볶인 시간이 가장 짧아서 양념의 수분 손실도도 가장 적었기 때문에 가장 촉촉한 게 아닐까 싶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고기를 데쳐내는 과정에서 기름기가 좀 가시면서 더 뻣뻣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맛 같은 경우를 보면 1번이랑 3번이 확실히 2번에 비해서 고기 양념이 잘 배인 느낌이 들었어요. 고추장을 포함한 전체 양념에 푹 버무려져서 일부 양념에 버무려진 2번보다는 맛이 더잘배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음 반면에 2번 같은 경우는 고기 속까지 양념이 배인 정도는 좀덜 하지만 볶이는 시간이 짧았어서 그런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에 쨍한 맛이 가장 살아있어요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는 2번이에요 그래서 뭐 2번이 좋으냐 1번 3번에 잘 배인 맛이 좋으냐 이건 약간 개인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저는 조화롭게 고기 속까지 맛이 잘 배인게 좋아서 1번이나 3번이 맛으로는 가장 괜찮았고요 1번이랑 3번 중에는 확연하게 촉촉한 정도가 1번이 좀더 나아서 전 1번이 좋았어요 원래 3번은 데쳐내면서 잡내가 가시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고추장 양념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뭐 잡내가 덜하고 이런 느낌은 좀 덜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목살로 만들었는데 삼겹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계 부위가 더 많기 때문에 데쳐내면 적당히 기름기도 가시고 데쳐냈다고 해도 보들보들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데쳐내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확실히 손이 한번더 감으로 저는 삼겹살로 해도 1번 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